첫 번째로 이제 오늘 처음 공개가 되는 건데 청년은 강제로 집시다 가 어, 제목입니다. 다까지 포함인가요? 아니에요. 틀렸어요. 그쵸? 제가 틀렸어요. 제목, 틀렸죠? 제목 바뀔 뻔했어요. 네. <웃음> 청년은 강제로 어쩐지, 집시. 어쩐지? 제목은 청년은 강제로 집시입니다. 이거 뭔 말이냐? 저희가 이사를 셋이서 지금 같이 산지 3년 차인데. 그래서 부동산도 벌써 두번 갔었어요. 세 명이서 집을 구하기 위해서. 근데 이제 집을 구하러 돌아다닐 때마다 서울에서 집 구하기가 일단 너무 어렵죠.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는 청년이기 때문에 뭐 대출을 사실 뭐 어떤 받아오, 받아오기도 어렵고 뭐 여러모로 힘듭니다. 그래서 그집 구하기 힘들다고 그 굉장히 뭐라 그러지 좀 땡깡 부리는 내용인데 이제 그성주구이라고 있어요. 성주굿이 원래 그 집을 사게 되면 옛날부터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성주굿을 했다고 합니다. 아니면은 뭐 살고 있는 집에 뭔가 뭐 예를 들면 지내가 많이 나온다. 뭐 이러면은 성주굿을 또할 수도 있는 거고. 저희 뭔가. 집이죠? 네, 저희 집이죠? 뭐,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성주굿을 했는데 이제 성주 성죽... 성주꽃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지 성주꽃을 하든 말든 할거 아닙니까? 자기 집이 있어요. 근데 저희는 자기 집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성주꽃도 못한다 이 얘기예요. 성주꽃 하고 싶어 그래서 청년은 강제로 집시다. 이거 어떻게 보면 성주꽃도 못하는 불쌍한 청년들이다. 뭐 이런 말입니다. 해볼게요. <웃음> 아 그렇게 바로 끝인가요? 오케이. 소쿠. So cool. 네. 준비되셨죠? 하나 없단다 우여차 월세건 n h 건 머시대건 집을 구해보자 지없어 어이할꼬 성주님올곳 없어 어이할고 성주님 죽기 전에 내 집은 못 산다 해도 우여차 나무라도 피어서 집을 지 땅이다 고흡 춤이나 춘다 다, 성주야. 성주야. 뭐야, 어디서 오는 거야. <웃음>